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와! 오늘은 일단 일부에서 음, 어, 라면 짝꿍 월드컵 간단하게 하면서 여러분하고 저스트 채팅 같은 월드컵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볼게요! 지난주는 나라가 최애 라면이 정해져 있어서 어, 긴장감이 좀 덜한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최애 라면은 잠깐 마음속에 거의 접어두고 아주 무단한 보통의 어 매, 매운 매 그런 국물 라면이라고 상상하고 라면 짝꿍 월드컵을 한번 해볼게요 네 해볼게요 네 <웃음> 어, 말이 정리가 안되네요 네 매운 국물 라면 기준으로 네 라면 짝꿍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면 짝꿍들 나와주세요! 와, 정말 이 화면 전원의 디테일 방금 꽃게가 물결치면서 나오는 거 보셨죠? 정말 이게 전문가의 손길이죠 네자 <웃음> 그래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응음음자 음. 빨간색 국물 라면 기준으로 내 네, 생각을 해봤을 때 무엇을 넣으면 더 맛이 있을까요? 네 비엔나 소시지 넣으면 약간 부대찌개 느낌이 나겠죠? 그쵸? 이것은 꽃게 음 어... 플라워 크랩이게죠 약간? 약간? 크랩! 크랩! 그렇죠? 플라워 크랩! 네! 음 아무래도 꽃게 넣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캐... 그케첩 찍어 먹어야 맛있으니까 네! 꽃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하! 고춧가루 대 차돌박이! 와! 오! 어, 차돌박이도 넣어 먹나요? 허허허 고춧가루는 무난한 느낌 아닐까요? 약간? 차돌박이는 모르겠어요. 차돌박이는... 차돌박이 넣으면... 차돌박이는 뭔가... 아, 맛있어요? 차돌이죠, 차돌. 아, 그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웃음> She can speak English once in a while. Yes, long, long time ago. Once, 네. <웃음> 베이비 <웃음> <Maybe. 웃음> 네, 어! 이거 뭐죠? 아, 어묵! 어묵이랑 밥이군요! 어허 아 짝꿍이니까 꼭 넣어먹는게 아니어도 되겠죠? 어... 밥? 밥, 그쵸? 밥? 먹고싶을 때 있으니까요, 밥! 이건, 이것도 맛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밥, 밥, 네 라이스, 라이스, 고항 라면도 고항 응 음, 그렇죠. <웃음> 네. <웃음> 아, 플리즈 아, 잉글리시가 오늘 되게 많네요. 플리즈 스크잉글리시 I I choose ramens best friends. You know, yeah. Ramens best friends world cup. r a m n 어... 어... 스파이시 페퍼 앤 쉬림프 그렇죠 고추는 일본어로 뭐라고 하죠? 잘 모르겠지만 페퍼랑 에비 에비 데스 네 그렇습니다 어... 성양고추 넣으면 너무 맵지 않을까요? 새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새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썸 awesome 터너먼트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I think so 네아나 <웃음> 어, 어, 계란이랑 와 나라 유부 되게 좋아요 이거 뭔가 입에 들어갔을 때막 이렇게 폭신폭신한 느낌이 들어서 나라는 아주 취향입니다 개인, 개인 취향 네, 유부 주머니 가겠습니다 아, 후 계란... 아, 이런 걸 올려먹나요? 아, 그런가요? 이렇게요? 아 해본 적이 없어요, 약간 써니사이드 그죠? 이거 올려먹는군요 나라는 치즈입니다. 슬라이스 치즈. 치즈 라면의 맛을 잘 몰랐는데 친구가 이렇게 영업해서 홀딱 넘어갔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치즈입니다. 국물에 이렇게 풀어먹으면 별로 안 맵고 맛있어요. 네. 네. <웃음> 치즈 추천합니다. 아이, e c o 드 치즈 라면. 치즈 라면. 그리고 아까 계란이 계속 나오는데 이 계란은 무슨 의미일까요? 날계란, 구운 계란 삶은 계란? 뭘까요? 계란. 그 자체. 계란의 존재? 약간 그런 느낌? 슬라이스 햄? 이거는 넣으면 약간 그 삼양 라면 느낌 날것 같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웃음> 나라님이 처음으로 정상적인 음식을 추천이라니요. 항상 맛있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그럼요. 아, 어, 총각김치랑 김치만두. 어... 만두를 넣어서 어 라면을 잘 삼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쪽이 꼭 터지거나 퍼지는 것 같아요 시도는 해봤으나 아주 고수의 영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치, 무난하게 김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똥 라면, 만두, 라면 버섯 버섯 교자 역시나 같은 맥락으로 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터질지도 몰라요. 음. 하하. 음. 어, 음, 참치와 파김치. 파김치. 먹지 않습니다. 나라는. <웃음> 나 파김치 먹지 않습니다. 파김치. 그린 어니언 김치. 김치 김치. 코리아 트래디셔널 그린 어니언 김치. I don't like it I don't like green onion 네, 그린 어니언, 김치 파김치, 아 스프링 어니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스프링 어니언, 그린 어니언 네 어, 안 먹습니다 다른 나라가 다른 김치는 다잘 먹는데 뭔가 파김치를 선뜻 잘못 먹어요 네 음, 부추김치도 잘 먹고 갓김치도 잘 먹거든요 근데 선뜻 잘못 먹는 게이 파김치가 아닐까 어? 나라 나라! 어떤 일인지 어떤 일인지 아! 되었군요 네네 어쨌든 파김치! 네 조금 뭐랄까 그쵸 그쵸 그쵸 먹기 불편한 어떤 것도 있고요 약간 그 미묘한 향 같은 것이 그쵸 네 그래서 어, 참치 튜나! 튜나! 네 튜나! 네! 맛있습니다. 라면이랑 참치의 궁합은 정말 환상이죠. 네, 정말 맛있습니다. 네, 어 라우스터킹 맛살 파어 이걸 넣으면 약간 달어 달아질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나쁘지 않겠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스팸과 단무지 아어 방금 진짜 침넘어왔어요 방금. <웃음> 근데 이 스팸은 너무 짜요 너무 짜, 너무 짠것 같아요 라면에 넣으면 너무 짜질 수도 있고 이건 역시 흰밥 위에 얹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밥이랑 먹는 게 국룰이죠 네, 고로 단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스팸은 넘사인데, 그쵸? 스팸은 사실 라면이 있는데 굳이 스팸을 먹을 일이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 라면이랑 스팸 둘 중에 하나를 먹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콩나물, 대패삼겹 아! 이거는 나라 해본 거 있습니다 콩나물 넣어봤어요 콩나물 넣으면 굉장히 식감이 있고 맛있어요, 네 이거는 콩나물 갈게요 어 되게 그... 엄청난 식재료들이 나오네요 굳이! 굳이 라면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자꾸 들어요 아까부터 어, 그냥 스팸 굽고 뭔가 이 해물파티로 뭔가 해먹고 파스타 해먹고도 될것 같고 뭔가 <웃음> 굳이 라면에 넣으나네 만한... 어쨌든 네, 파티! 네, 파티 느낌이네요 약간 근데 파티에 문어 오징어만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파티겠죠? 그들만의 파티. 네. 어 이거 너무 해물라면 느낌이 날 거고 이거는 약간 시원한 느낌이 나겠죠? 후. 어 이거 한번 가볼게요. 해물 파티. 파티 타임. 네. 파티 타임. 네. 아 쌀떡국떡. 쌀떡국떡. 네. <웃음> 쌀떡국떡. 떡이네요. 떡. 떡. 그리고 김치. 아 김치를 여기서 떨어뜨리면 김치가 없겠죠? 아까 총각김치가 있긴 했지만 또이 김치는 또 다른 얘기니까 나라는 김치! 가겠습니다! 김치 있어야죠. 종류별로 있으면 더 좋죠. 어? 어 아, 넣지 않은데 이 친구예요? 이 친구의 빅팜, 이 친구의 자존감은 어떡하죠 그러면? 넣지 않은가 붙은 건 너무 심한... 이건 아니잖아요. 얘, 빅팜 입장도 있는데, 이거 너무, 너무하네요. 이 친구 모, 잘 모르지만, 응원해줄게요. 네. 응. 음. 어, 나 그냥 차돌박이 대 버섯. 차돌박이는, 이거 구워먹는 게더 맛있지 않을까요? 구워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죠? 버섯은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그 버섯 후레이크 들어간 라면들도 있잖아요. 버섯을 가겠습니다. 그렇죠응아 이거는 이거는 일단 아까 김치 다른 것도 있었으니까 할수 없어요 참치는 못 버립니다 참치 못 버리죠 둘다 너무 맛있겠는데 유부 나라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국수에도 나라가 유부를 종종 넣어 먹을 정도로 정말 좋아해요 유부 사랑이죠 이거 뭐 거의 밥 유부 유부 가겠습니다. 유부, 네, 유부, 아, 꽃게, 햄, 어, 음... 이거는 구워서 샌드위치에 넣어 먹는 걸로. 하지만 꽃게는 샌드위치에 넣어 먹기 힘들겠죠? 네, 어, 이 친구는 어, 라면에 넣겠습니다. 아, 나라도 유부초밥을 아주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상하게 그 우동이나 뭔가 국수류에 들어간 유분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아요. 음, 그리고 새우, 김치. 2층 새우가 조금 돼지 눈이 없었네요. 할수 없죠. 이거는 못 이겨요. 김치 못 이기죠. 그럼요. 김치 이길 수가 없어요. 콩나물 대 단무지의 싸움이군요. 어... 사실 근데 김치있으면 단무지 잘 안먹게돼요 약간 그래서 일단 콩나물을 올려보겠습니다 마사이 치즈 사실 치즈 라면을 먹고 이 친구를 간식으로 냠냠 먹고 싶지만 치즈! 치즈! 일단 치즈! 네! 치즈! 그렇죠! 아... 비, 비오네 이 친구 해물파티랑 붙었네요 네 여기까지 아주 네, 수고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먹어본 적이 없어요 비파문 그래서 파티 해물파티 씨푸드 파티타임 예스 그리고 치즈랑 꿉게 이쯤 되면 사실 뭐네 어느정도 아시겠죠? 나라는 치즈 가겠습니다 치즈 맛있죠 라면에 넣은 치즈는 또 다른 느낌이니까요 콩나물과 해물파티 어.. 육지와 바다의 싸움이군요 후 나라는.. 흠 음. 해물 가겠습니다 해물 해물 라면도 있으니까요 네 맛있겠죠? 그럼요 하아! 하아! 이걸 어떡하면 좋지 아.. 나라는.. 나라는.. 아.. 이거 진짜 너무 고르기 힘드네요 유부 대 참치. 어, 참치 대 유부. 아, 해물 유부에요? 어. 하지만, 나라는 참치 가겠습니다. 네. 사실, 유부 주머니보다 유부 그 자체를 더 좋아해요. 퓨어한 유부. 네. 그리고, 네, 버섯이 열심히 싸워줬지만, 이길 수 없죠. 그럼요. 아, 이제 결승! 아, 상상이군요. 근데 김치 없이 라면 먹는 거는 쉽지 않아요. 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김치라면이라면 모를까? 그냥 없이 먹고 싶지 않군요. 네. 지. 아! 해물대 해물 대 해물! 하, 그러면. 그치만 뭐 사실 어렵지 않네요. 참치입니다. 네. 대망의 네어 결승, 이제 결승이군요. 네. 어. 아, 어, 이거는 정말. 아, 이거는 근데 딱 이렇게 딱세 개가 딱 이렇게 있어야 딱인데 라면, 참치, 김치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야지 딱 맛있는 건데 이거는. 아. 아. 김치, 김치, 참치, 김. 네. <웃음> 그 가운데 김. 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 어... 김치냐, 참치냐. 치치 중에 어느 치? 따라는따라는따라는 김치가겠습니다. 네, 참치도 너무 좋지만 일단 김치 없이는 먹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네, 김치. 그래서 최후의 어, 라면의 짝꿍은 김치가 되었습니다. 예! 어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되게 양이 많네요. 일단 압도적으로. <웃음> 그리고 다양한, 네, 다 많은 분들의 이런 게있고요 랭킹을 볼수 있죠? 여기 같은 경우 와 역시, 역시 김치 1등, 밥, 계란 아! 계란과 날계란이 나란히 이렇게 올라와 있군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분들은 껍질을 드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약간, 약간 그 이상하지 않나요? 나라면 그렇게 느끼는 건가 왜죠? 왜? 이건 엄마가 까주는 거고 이건 본인이 까는 걸까요? 어째서일까요? 어째서? 모르겠, 모르겠지만, 아, 의외로 차돌박이도 많고요. 아, 치즈. 대패삼겹. 파. 파, 그죠. 파. 요즘 파가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파테크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파도 참 맛있죠. 파, 김치는 잘안 먹지만, 그래도 음식에 들어간 건잘 먹습니다. 아, 삶은 달걀이라고요? 이게? 아, 아 삶은 달걀을 넣어 먹어요? 아, 그렇군요. 오, 호, 호. 오, 그러면 뭔가 진짜로 그 라면 포장지에 있는 그런 라면 느낌이겠군요. 네네, 우와. 어, 호, 호, 호. 삶은 달걀, 오, 호, 호. 그렇군요. 아, 어쨌든 라면 랭킹, 짝꿍, 라면의 짝꿍 알아보는 거. 나라는 이번에는 굉장히 그 어떤 메이저한, 네, 어, 결과를 가져왔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라면작권 월드컵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 보았구요. 어, 입으로 그러면 슬슬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